안녕하세요 최신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천안쪽에 내려와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제가 일하는 현장 근처에 원룸에 지내면서 철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사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뵐게요 바르고 바세린 바세린 바르고 선크림 커피는 어때? 이제 영화 볼 시간입니다 출근합니다. 하루 일찍 집에 가는 날이라 기분이 좋네요. 일찍 가는 거예요. 시간 딱 맞춰서 가면 출근 줄이 길어서 점심 먹으러 갑니다. 루틴 루틴 루틴을 지켜야죠. 정리하고 옷 벗고 운동.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기 안 씻고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화장실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물티슈로 닦아요 싹 그리고 나서 쉽니다 지금 운동할 시간 운동하기 전에 손 씻고 이게 습관이 돼서 먼지 많이 묻은 몸으로 먼지 묻은 더러운 손으로 이런 것들 만지면 이런 거다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겠습니다 90, 90, 90, 100. 이제 샤워하고 점심 먹을 거예요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 충전 이렇게 샤워하는 이유도 제가 쉬는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얼마 안 걸리니까 이렇게 씻는 거보다 제가 쉬는 공간이 어러워지는게더 싫어요 그리고 씻으면 이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기분도 들고 또 깨끗해지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로도 풀리고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샤워 끝 많이 일곱 개강원도자 이게 저의 점심입니다 원래 10분 전부터 식사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촬영이랑 같이 하다보니까 10분 늦었어요 아우 배고파 아 맛있다 살짝 반숙이에요 평일에는 이렇게 먹고요 이제 주말에 집에 내려가면 여자친구랑 같이 밥도 맛있게 먹고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주말에 먹기 위해서 평일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음. 그럼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음, 내가 좋아하는 정도 이것보다 조금 더간숙긴게 저는 좋아해 아 행복해요 아 배부르다 식사 다 했고요 여기 커피 마시면서 이제 할일 하다 갈 거예요. 커피 마시고 양치하고 다시 옷 입고 일하러 갈 거예요. <웃음> 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고 싶은데, 하기 싫은 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좀 슬프네요 그래도 다 과정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피할 수 없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참고 해야만 하는 해내야 하는 그런 일이고 그렇게 해야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왔는데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경했습니다 <웃음> 꼭 배경이 천국 같네 집에 가서 빨래 씻고 운동하고 10, 5, 10, 4 8, 9, 9, 빼. 이제 샤워하고 짐 정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집으로 티나 수건, 깨끗한 빨랫감 이거는 일할 때 입었던 양말 지저분한 빨랫감 생명도구, 잠바 이렇게 가지고 지에갑니다 갔다올게 월요일날 포장 가스브러겐 평소보다 늦게 나왔어요 촬영도 하고 이것저것 좀 챙기느라 그럼 출발 1시간 30분 걸리네요 7시 30분 도착 예정입니다 8 2 k g 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연기 학원 수업이 있었어요 7시 반에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연기 학원에 가려고 했는데 수업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 먹고 싶었던 게 있으면 적어 놓거든요 그걸 살겸 이마트 들렸다가 집에 갈거예요 어, 7시 50분 제가 많이 막혔어요 한자리가 있는데 타이트하네요 아, 저 도착 진짜 좋아하는데, 아, 참았어요. 카드를 놓고 와서 차에 가는 길입니다. 네, 맛있다 이번주에 인절미 과자가 먹고싶더라구요 그래서 인절미 과자를 샀습니다 간다져 아, 배고파서 힘이 없나 봐 아, 아, 바람만 빠져 아, 아, 아. 뒤로 해볼까 아우. 이마트 포장 잘하네 튼튼하게 음, 맛있다 그럼 집으로 출발 음 맛있죠 밥보다 빵을 좋아해서 밥 대신에 과자랑 빵 먹어도 돼요 음 이마트 노브랜드 과자가 맛있더라구요 제가 밀가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계란 과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마트 계란 과자 양도 많고 싸고 진짜 맛있습니다 음아 행복해 아! 한 봉지 그냥 순삭하겠네 진짜 맛있다 제 원룸에서는 평일에 돈을 안 쓰니까 삶에 즐거움이 없거든요 미래를 위해 참는 느낌? 근데 주말에 저희 동네 오면 일주일에 한번 돈을 쓰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음 임절미 떡도 먹고 싶다 임절미 팥빙수 다 먹으면 살 엄청 많이 찌겠죠 괜찮아요 평일에 한끼 먹으니까 내일은 백다방 토르틴 쉐이크 먹을 거예요 한번도 안먹어 봤는데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거든요 먹고 싶어서 먹는다기 보다는 다이어트 때문에 근데 제가 원래는 초코치 프라푸치노 피핑 마니, 그린티 프라푸치노 딸기 요거트 그런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어요 근데 백다방 프로틴 쉐이크가 있더라고요 프로틴 쉐이크는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맛있대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일 그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집에 거의 다 와가요 주차장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네요 세탁기 안에 돌아간 빨래가 있네요 세탁기 안에 돌아간 빨래가 있으면 먼저 뺍니다 손 씻고 왔어요 다 아, 돌아간 빨래를 건조기에 아, 냄새 좋다 그 다음에 제빨래를 돌립니다 팬티랑 수건만 돌릴 거예요 세제를 넣고 그다음에 섬유유연제 넣고 물 온도 냉수 끝 이거 다 돌아가면 건조기 돌리고 물건을 원위치하고 원위치 설거지가 있네요 설거지하고 저녁을 먹을게요 세탁기는 39분 남았네요 식사를 하겠습니다 가서. 아 이것도 안 뜯겨 열어놓고 저의 저녁입니다 토스트 딸기 부모님이 저먹으라고 남겨주셨네요 삼겹살, 감자탕, 밑반찬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아 행복해 3일 동안 계란만 먹다가 이런 거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네요 딸기잼이 노브랜드 건데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음 노브랜드 딸기잼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땅콩버터랑 같이 먹을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뭐야 이거 쓴거 먹었대 깻잎 같은데 <목소리가> 저도 조금 엄 긴장이 됐어요. 응. 어먹 제가 이제 그러니까 돈가스를 썰어 드렸어요. 그게 반응이 정말이에요. <웃음> 뭐 이런 거잖아. <웃음> <제가>. 진짜 지옥에 가로어요지 그렇게 해거의다 먹었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지금 여자친구 데리러 갑니다 여자친구가 퇴근하고 강남에 약속이 있어서 갔거든요 오늘 저녁 일정은 연기학원 끝나고 여자친구 픽업 갔다 집에 와서 정리하고 씻고 계획하고 자는 거였는데 연기학원이 취소됐고 여자친구가 11시 가까이 연락이 와서 계획대로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유연하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또 해야겠죠? 지금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시간이 12시 17분이네요 집에 가서 정리하고 내일 계획은 세우고 잘 거예요 내일 계획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다 짰고요 좀... 음 갑자기 목이... 아... 갑자기 목이... 시간이 늦어서 머리가 잘안 돌아가네요 일단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 오전에 일어나서 또 내일 계획대로 하루를 보낼 겁니다. 오늘 저의 일상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의 일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안녕.